Thank you. 안녕하세요. 에너지원입니다. 네, 여러분.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? 기온이 오르니까, 어, 진짜 외출하기 딱이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장이다 보니까 토일 주말 이틀 내내 외출하는 거는 좀 버겁더라고요. 어, 하루는 뭐 지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하루는 꼭 집에서 쉬어줘야 돼. 운동 갔다가. 음. 그때쉴때보면저는 보통 이렇게 넷플릭스나 디진플러스 이런 그걸 많이 보거든요.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런 거볼때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좀 심심해. 입이 심심하잖아. 어? 그리고 주말이니까 이렇게 남맥도 좀 살짝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.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TV 보시거나 영화 보실 때 먹기 좋은 간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바로 마른 녀석들의 누즈 오징어 스틱입니다. 노즈 오징어 스틱이에요. 한번 이 마른 녀석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퍼백으로 되어있어요 지퍼백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보관할 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오징어가 스틱 형태로 스틱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스틱 형태의 오징어 와 여러분 양 진짜 많아요 이게 한 200g? 편차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g 정도인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어. 엄청 많죠 이거 썸네일로 찍어야지. 치치치치. 요 마른 녀석들. 마른 녀석들은요, 보시다시피, 오징어 스틱입니다. 오징어 스틱. <웃음> 이 제품이 왜 좋은가 하면, 첫 번째. 우선은, 우리 오징어 보면 껍질 있잖아요. 그 껍질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기지 않다고 합니다. 질기지 않다고 하고, 그 다음에, 어, 오징어 보면은 다리보다 몸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. 이 제품은 100% 오징어 몸통만 사용했다고 합니다. 음. 우리 보통 오징어 구울 때,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를. 굽고 난 다음에 자르잖아요. 그렇게 되면 손이 뜨겁잖아.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이미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워서 드시면 돼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오징어 먹을 때 보통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아니면 가스버너에서 굽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기에 살짝 돌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스버너에서 한번 굽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구스텐농부의 마른 녀석들 오징어 스틱을 이렇게 조리해왔습니다. 저는 하나는 어 이렇게 가스버너에다가 후라이팬 올려놓고 살짝 구웠고요. 또한 방법으로는 저는 귀찮아서 전자렌지에 돌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전자렌지에 돌리고 그리고 그냥은 그냥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. 마, 마른 오징어는 이런 마요네즈나 고추장 찍어먹는 게 맛있잖아요. 그래서 얘도 한번 준비했고요. 거기다 빠질 수 없는 거 어, 바로 맥주. 맥주. 이건 제로 맥주인데요. 제가 이따 운동을 봐야 돼서 오늘은 제로 맥주를 확 대신하겠습니다. 우선은 어. 아. 우선은 그냥 굽지 않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, 굽지 않는 것도 딱딱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전 짠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짠맛이 전혀 없어 음, 음. 마늘 찍어서 음, 짠맛이 하나도 없어 얘는 제가 전자렌지에 돌렸어요 전자렌지에 돌려가지고 좀 걔가 좀 통통했어. 여기 봐. 저는 마이네즈 마이네지만 고추장 찍은 걸더 좋아하거든요. 고추장. 요렇게. 음. 요렇게 고추장. 짠! 전자을 돌리면은 좀더 바삭바삭해져요 근데 저는 그게 더좋더라고요 <웃음> 귀찮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서 무슨 음. 성냥 같다 음~~ 얘는 가스버너에 구운거 차이가 나죠 얘는 그냥 땡거 그리고 얘는 전자렌지에 돌린 거, 이거 파삭파삭해. 그리고 얘는 가스 버너에 공거 음. 이게 제가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이고요. 얘는 집 고추장이거든요.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. 색깔부터 다르요 색깔부터. 음. 음. 특 너무 곱지 않아서 좋다. 음. 이렇게 씹는 것도 빨리 씹을 수 있고 이도 안 아프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영화 보실 때 저처럼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나씩 꺼내 씹으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영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가 하나도 짜지 않아서 너무 좋네. 음, 응. 통풍가 사용했잖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맛있어요. 그리고 이게 마른 오징어 원래 먹다 보면은 그냥 먹어도 마른 오징어가 짜잖아요. 근데 전혀 짠 맛이 없어. 어. 그래서 고추장이나 이 마요네즈 찍어 먹을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짠 맛도 없어서 나트륨도 좀 적을 것 같고. 응. 음. 맛있다. 이 구스텐 농무 공식물에 들어가시면요. 각종 건어물끼리 묶음 배송도 가능하고요.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뭐 쿠폰도 많이 주시고 할인행사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어. 이왕이면은 쿠폰하고 행사할 때 사면 더 좋잖아. 거기다 묶음 배송되면 배송료도 아낄 수 있고. 그럼 저는 마저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